누나 뭐가 더 나요? 소리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리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소리, 목 옆을 짤를 거야. 대충, 우리 뭐가 필요 대충? 악동처럼. 잘 맞아. 잘 맞아. 나를 붙잡기엔 한거나니 악시한 악동한럼 닮았어 시한거라이보시한거라한라니를붙잡기라니악렸어거한번 가지? <웃음> <웃음> 한번가한번만이라도 <웃음> <아니, 안 웃음> 와완잘안개겠데얘를 <가스> 음음 잡아주던지 해야겠다 이제, 이너이그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제, 이이이 내맙습니다 <므루> <므루> <므루> <므루> <므루> <므루> <므루> <므루>